알레르기성 자반증은 10만 명중 20명 내외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흔한 질환은 아닙니다. 알레르기성 자반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소아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. 특히 4에서 6세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성인이 발병하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20% 내외로 적습니다. 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열이 많은 체질에서 발생하며 소화가 성인보다 열이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아에게서 발병할 확률이 높게 됩니다. 더위를 많이 타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등 열이 과도할 경우 발병 확률이 큽니다. 일부 환자의 경우 평소 추위를 잘 타는 냉한 체질인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감기나 스트레스, 과로 등으로 몸에 불필요한 열이 생기면 자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또한 소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1.5에서 2배 정도 발병 확률이 높고 성인의 경우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비율로 발생합니다.